제가 이 인지치료 이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이 우울증이 낫고 자존감을 완벽히 회복하고 나니 삶이라는 것이 외롭다는 말아 인생은 고독한 거야. 원래 외로운 거야.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 어떠냐면 아, 아프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 저분 아프구나. 힘들구나. 인생은 절대로 외롭거나 고독한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선물, 가, 선물이에요. 정말 살아가는 동안 이거이 생이 선물인데 그걸 모르신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면 그 상담을 위해서 20대, 30대 초반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 부모로부터 잘못되어 있는 그 부모들이 어, 자신들이 볼 때도 이상한 건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관성이 전해와서 내가 그걸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그 점을 힘들어하면서도 못 벗어나요. 엄마는 아직도 가엾고요. 엄마는 자기 5살, 뭐 10살 때 맨날 아빠한테 싸우고 면서 힘들었고 돈 아껴가면서 자기들을 키워서 가였고 내가 서른 살이 됐는데도 엄마는 너무너무 가였고 스무 살이 됐는데도 가여운 거예요. 엄마나 아빠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행복하면 엄마를 좀덜 괴롭힐 것 같고 엄마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부모가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람이야. 어떤 미흡한 성장 배경에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어릴 적 엄마 아빠가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 둘씩 가지고 있는데요 그 행복했던 엄마 아빠 슈퍼맨 같던 아빠 항상 날 보고 웃던 환한 엄마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욕구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내담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어떤 게 있어요?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라고 여쭤봤더니 다 잠자다 깼는데요. 아빠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있었고요. 엄마가 수건을 개던 게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집안을 통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 만져주는 아빠 아빠 아빠를 껴안고 엄마한테 달려가던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마흔이 넘으신 분이신데 남자 분이신데. 그걸 놓치를 못해요. 근데 그 이상적인 그 순간. 내 이상적인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20대 30대가 돼서도 그 순간의 기억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내 부모가 완벽한 부모이길 아직도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 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 부모가 미완성된 어, 부모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부모님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어, 내가 성인이 됐고 성인이 됐으면 나에게는 이제는 완전한 부모가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품었던 마음 때문에 그 환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힘든 거예요 왜? 내가 크고 보니 그들이 얼마나 미완성되고 미흡한지 알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남의 욕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인간성이 별론 것 같아요. <웃음> 아빠가 너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못 벌고 힘들어하시는 거 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실에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완성시켜주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이젠 성인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 어린 아이를 벗어 던지면 트라우마를 벗어 던질 수 있고 그걸 해낼 수 있어야 그 아픔에서 나올 수 있어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 트라우마 트라우마 좋아하네 이런 말씀 그런, 그런 거뭐다 있는 건데 맞아요 다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와 크기도 다르고 그것을 소화해 내는 힘도 다 다른 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아이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고부 갈등이 많았지만 갈수록 장서 갈등이 많아지고 있어요. 장서 갈등은 처가댁 식구하고의 갈등이에요. 처가집 부모하고 어, 서양에서는 원래 예전부터는 장서 갈등이 많았고요 어, 지금은 점점 더 한국 사회도 장서 갈등이 짙어지고 있어요 어,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괴류를 겪고 있냐면요 이제 장서 갈등이 심해지고 친정의 간섭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은 나쁘고 친정은 좋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친정에 가까이 지내는 딸은 괜찮고 시댁에 가까이 지내는 아들은 나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부모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인데 어, 그 전에 이두 사람의 사고가 건강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시댁은 나쁘고 처가는 좋다 이거 자체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딸 시집 보낸만 섭섭한 게 아니고요 아들 장가 보낸 집도 섭섭해요 지금은 음, 장서 갈등이 커져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아직도 우리 가 우리 사회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가 갈등의 주된 요인일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해요 어, 심리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잔소리가 되는 것 이런 사고 자체가 사실은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저한테 어 시댁 비율의 갈등보다 갈등을 가지고 오는 집이 세 집이면 처가 갈등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한 가구예요. 3대1의 비율이에요. 어 물론 세상에 나쁜 시부모도 있죠. 제가 나쁜 시부모님, 나쁜 뭐 장인 장모한테까지 잘하라는 게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단은 내가 피해를 본다라는 피해 의식이 더 문제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 아까 말씀 주신 부모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까 바꿀까 하는 생각을 여쭤보셨는데요 그 생각은 잘못된 것 같아요 어, 부모님이 완강하게 고집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이렇고 저렇다고 말하는 것까지가 좋은 방법이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좀 정중하게 고요하고 적정하게 올리는 게 저는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 말이 안 통하는 아빠인데 어떻게 하냐 말이 안 통하는 엄마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말의 톤은 예를 다해서 어떤 적정하고 고요한 목소리 톤으로 얘기해야지 말을 듣게 하려는 목적으로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의사 전달을 하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어. 그렇게 했는데도 불과하고 안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컨트롤 하는 걸 그만두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순간부터는 거리 두기를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적정한 거리를 설정하기까지는 물론 갈등이 있어요 갈등을 두려워 하시는 분들을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길게는 1년에서 2년, 짧게는 6개월이면 이 거리 두기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가 사실은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이걸 못해요. 화내시면 어떡해요? 안 본다 그러면 어떡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절대 틀리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정말 지나친 자식에 대한 간섭은 그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거리고 지름기이고 두 부부 관계를 지독하게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싫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게 안 되면 그때는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셔서 부모를 내 뜻을 따르게 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거리만큼 계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그분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음 어쩌면 좀 한 기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모님들과의 삶의 거리를 두면서 그분들도 어 자식이 나한테 거리를 두네 이렇게 되면 자식한테 막 쏟던 관심을 사실은 자신들한테 돌립니다. 제가 내담 오신 분들한테 이런 시댁 문제 처가 문제를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적정하게 거리를 둬야 어머님도 어머님 삶을 사시죠 라고 말씀드려요 아드님은 어머님을 걱정해서 따님은 친정엄마를 걱정해서 지금 그 말을 할까 말까 하지만 이렇게 적정한 거리를 설정해야 그분들도 진짜 관심을 둬야 되는 본인한테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머님도 아버님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아들, 딸한테 관심을 가졌던 게 멀어지면 자기한테 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모두 잘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고, 그 욕심에 대해서 좀 내려놓으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는 그 갈등 겪고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부모님하고 무조건 잘 지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나오셔야 돼요. 못 지내는 시기도 있고요. 잘 지낼 때도 있는 게 인간관계인데, 부모하고도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야요 결혼하면서 갑자기 효자되고 효녀 되지 마세요 진짜 가정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받아야 하는 사랑은 원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아예 어떤 행위든 나쁜 짓은 아니에요 악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분 나쁜 걸 푸는 것 뿐이지 아이한테 훈육적이고 교육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저는 자기 분석 없이는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